저희 집 제라늄들을 소개합니다. 음, 집에서 제라늄 키우는 걸 취미로 하고 있고요. 음, 천장에 봉을 달아서 음, 햇반 햇반통을 받침으로 해서 음, 줄줄 걸어놨어요. 음, 조금이라도 많이 키우려고. 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. 이거는 미래 베란다를 채워줄 아이들이고요. 변종을 만드는 게 취미인데요. 거의 대부분이 변종이에요. 이 아이는 아리홍이고요. 음, 이 아이는 아직 이름은 없는데 꽃볼이 엄청 큽니다. 이 아이는 아리 연지라고 하고요 음, 이 아이는 아리 베리입니다 이 아이는 아리 금나비예요 금나비 음, 음. 아리 금나비고요 이 아이는 아리세만 뿌띠입니다 뿌띠 세만 뿌띠 이 아이는 아리몽이 없나요? 이거는 이제 앞으로 꽃이 필 기대주 아이입니다 이것도 기대주고요 이것도 재편종이에요 이것도 제편종이고요 이것도 제 변종입니다 이 안에 또다 저희 변종이에요 이것도 저희 변종이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꽃이 봄되면 저희 집 베란다 가득 제라늄이 꽃이 핀답니다